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늦어지면 어쩌나, 도태되면 어쩌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죠. 나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낮았던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합니다. 비슷하게 입사했던 동료가 먼저 팀장이 되는 모습을 씁쓸하게 축하해줍니다. 학창시절 코찔찔이 갔던 친구가 사업성공으로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죠. 그때부터 상대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온 궤적은 작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스스로 다짐하듯 못 박아버리죠. 저 또한 지난 학창시절이든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글 공부를 깨치는 것도 늦었었고 대입시험 실패로 자, 대학도 두 군데를 다녀야 했습니다. 사업실패 후첫 직장에 들어간 시기가 늦어서 동기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늦었고 뒤에서 허덕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첫 단추를 늦게 꿰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인생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저 타인의 속도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와중에 더 늦어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늦고 뒤처졌지만 그럼에도 잘했던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취업이 안될때 늦잠으로 일관하지 않고 백수라는 자괴감에도 도서관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백수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그저 과도기고 과정이라 여겼죠. 현재 모습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사업 실패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도 술에 의지하지 않고 책을 읽고 실패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겠다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타인이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봤습니다. 속도가 느릴 때 기다릴 줄 안다면 인생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 인생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없다면 앞으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 막연한 기대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과 말이 쌓여서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니까요.